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어제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날 국토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그런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정부에서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고 뭘 해줬느냐 했더니 어, 금융 규제에 대한 그런 정상화 조치 이게 정상화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동안 너무 과했다는 걸 시인하는 그런 멘트가 되는 거죠 금융 규제 정상화 어, 이건 이제 좀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겁니다 너무 그동안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게 그중에 가장 큰게 어, 지금 최근에 급급급매처럼 나왔던 그런 매물들의 어, 좀 특징이 뭐냐면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어, 처분을 한다는 그런 서양을 하신 분들, 정말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밤잠을 못 주무신 분,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죠. 급급매로 내놔도 안 팔려서 도대체 얼마를 하면 소향님 이 우리 집이 팔리겠습니까 하고, 그런 문제를 주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해소.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집을 그동안 평생 이제, 어, 당첨 안 되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당첨이 돼서 뭐, 들어가려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거. 한 10억짜리였더니 고가주택이죠. 뭐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뭐, 대출이 안 돼서 애 먹고 한 분들. 그동안 이런 게 이제 9억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보증 확대를 해주고요. 그런 저런 걸로 가지고 이제 금융 규제를 좀 숨통을 터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숨통을 터여주려고 하는지를 또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동안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입주 가능일 이후에 그동안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당첨된 게 부적격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랬었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완화를 해주는데 6개월에서 얼마로에 2년으로 연장. 어떻게 이제 조치를 했느냐 봤더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 개정을 12월에 할 예정이랍니다. 이때 개정을 하는데 어제 발표를 했으니 발표한 날 어제 기준 10월 27일 기준으로 서분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 그런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대요. 주변에, 인근에 제가 아는 이제, 그, 사장님이 집을 정말 12월 16일까지 처분을 해야지만 이 부속격이 안 나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렸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와 있는 금액보다 정말 1, 2억을 더 사게 내놔도 사실은 문의 전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근 그게 요 정책이 발표가 됨으로 해서 한방이 해소가 됐습니다. 정말 복이 많으신 사장님 같으신 그런 분이에요. 이제 2년 안에야 뭐 파는 거에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2년으 연장을 해놨으니 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요거는 어, 12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해주겠답니다. 허그그 어, 다음에 뭐 주금공 이런 데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아야지 만이 뭐 은행에서 이거 대출 실행이 되잖아요. 그게 그동안 9억 이하 주택만 됐는데, 요게 12억 이하까지. 조금 폭이 늘어났네요. 지금은 뭐, 워낙 분양가들도 사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뭐 옛날하고 똑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분양가가 뭐한 4억 정도, 뭐 4억 몇천 이 정도였던 게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6억 중반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평수가 좀큰 것들은, 옛날에는 뭐 9억 간당간당 이래 하던 것들이, 이제는 뭐 10억 넘고 이럴 수가 있겠죠. 분양가들이 오르니까. 어, 그런데 올랐다 해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되면 정말로 곤란해지니까 그걸 이제 완화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좀 숨통이 터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지역을 이렇게 푸는 걸또 검토를 한대요. 조정대상지역이 현재 60곳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추가지역이 39곳이 있고요. 요거를, 어, 그동안 9월 21일 날 주정심회에서 지난달에 101곳 중에서 41곳을 풀고, 조정지역이 지금 60곳이 남아있거든요. 어, 이다 거의 수도권이 많겠죠. 그걸 이제 다 풀어서, 다 풀면 오히려 뭐더 속편합니다. 다 풀어놔야 뭐 어느게 수치인지 검증인지 가려지고요.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갈 것이고, 풀어놔도 선호도가 떨어지고, 뭐 물량은 폭탄이고, 입지 그다지 안 좋고, 이런 거는 묶어 놨을 때도 미분양이었고, 또 풀어놔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옥석은 가려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공정하게만 다 풀어놔놓으면 제일 확실하게 그거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한쪽 다리 묶어 놓지 말고 다 풀어놓고 뛰어라 하면 되죠. 뭐, 잘 되는 놈은 1등 할 거고, 못 되는 놈은 가다가 넘어질 끼고. <웃음> 요거는 11월 중에 주정심 회의를 연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다 하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어, 그리고 자금이 어, 여기 안 팔려서 조정이라서 안 팔려서 못 옮겨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다 풀어놓으면 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겠죠. 부산도 옛날에 해수동만 조정을 묶어놨을 때 해수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냐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해수동을 같이 다 풀었던 그 마지막 그 이후에 전, 부산 전체가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되었었으니까 어쩌면 그 부산에 어떤 그런 그 겪었던 그런 그게 전국에 갔다가 대입을 하면 어, 수도권이 뭐 부산 해수동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이. 어, 거기 묶어놓고 다른데 풀어본들 어, 뛰어야 배륙입니다, 진짜. 근데 다 풀어놓으면 거래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 팔아서 저기 가고 뭐 저기 팔아서 여기 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풀어주는 게. 수도권 확다 풀어주는지 한번 <웃음> 다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LTV를 50%로 완화를 한대요. 그동안은 무주택자하고 이제 1주택자 처분조건부를 썼던 그 1주택자 뭐 이건 똑같이 뭐 무주택자하고 비슷하죠. 처분사약을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비규제지역은 뭐 70% 규제지역은 20에서 50% 으로 뭐 금액 대비 이제 이거는 차등 적용이 됐었죠. 뭐 이런 게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이 60이었고 규제지역은 빵이었습니다 빵. 그래서 다주택자는 그동안 대출이 안 됐습니다. 뭐 그랬던 것들이 뭐 생활안정자금 정도 뭐 1억 정도 대출 그런 게 다였죠. 그런 게 이제 뭐 LTV를 어쩌거나 완화를 한대요. 근데 LTV 그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냐 했더니 규제지역 내에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요거 기존 처분주택을, 기존 주택을 처분서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 분에 대해서만, 이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다니라. 그동안은 9억 이상은 뭐몇 프로, 뭐그 이하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현행 그대로라. 다주택자는 현행 그대로, LTV를. 음, 그 다음에, 15억이 넘는 아파트, 거기에 주담대를 허용하네요. 어 요게 이제 서울 지역은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동안 15억 이상 아파트는 현금을 가진 분들만의 리그였죠. 어, 대출 금리가 뭐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고가주택은 뭐 들어뭐또 신고가를 찍고 하는 게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도 어, 대출을 허용을 한답니다. 대신 아직은 금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직은 뛰는 게 쉽지 않겠죠 다리에 그냥 무거운 쇠그뭐 그거를 쇠사슬을 차고 뭐 뛰락하는 데만 뭐 높게 높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뛰어봐라 하고 이제 운동장에 내놔 놓은 거예요. 희억초가도 대출은 해준답니다. 어 항상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어 금융에 너무 어 이렇게 목에까지 다 차도록 해가 있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대로만 다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루비공 같은 게또 부동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가 숨쉴 구멍 정도는 남겨놓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거를 너무 대출을 풀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는 또 물건을 들고 버텨야 나중에 또 가는 장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랬는데 어려운 장에 대출이자나 이런 걸못 견뎌서 팔아야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너무 슬프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너무나 급매로 팔아야만 했던 그런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거래를 시켜드리면서도 정말로 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음, 덜 겪을 수 있도록, 어, 대출 한도도 좀 풀어주고, 뭐, LTV 뭐, 이런, 어, 한도도 늘려주고, 이래 하는데, 내 자금 계획은, 뭐,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항상 숨실 구멍을 남겨놓고 움직인다를 어, 기존 모토로 가져가시면 큰 실수가 없으시겠죠. 어, 지금 그동안 아주 근매로 그냥 팔아야만 했던, 어, 처분수약을 하셨던 그런 주택들,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재개발, 요, 그, 어 물건들 같은 경우도 어 기존 자기 집에서 대출을 좀 보태서 사야 된다든지, 요런 덩치의 재개발들은 거래가 좀 조용한 편이고요. 어그 다음에 대출을 보태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덩치들. 어그 다음에 이제, 어, 너무나 건매. 어, 지금은 돈만 있으면 정말 수서 담아두고 싶은 물건들이 늘려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거는 현금 가지신 분들 그냥 추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한번 둘러보시고 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끝이 나면 또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어, 투자에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탈 것인가 그거 판단을 하시면 되죠. 다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혼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두 배의 애를 써야지만 제자리에 있겠죠. 많이 있으면 저절로 쑥 내려갑니다. <웃음> 그러다가 또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환승할 타이밍이 되면 또 환승하면 한이 있어도 또쑥 올라갑니다. 사슬이 길었는데요. 어, 하여튼 정부 정책은 이렇게 뽀시락 뽀시락 뭔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책과 세금과 부동산과 이거는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어느새 오늘이 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어, 내일은 초롱 부동산은 사무실이 휴무일입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문 닫혀있기 때문에 헛걸음 하시니까 전화로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11월 1일 날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어, 옆에 큰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수 있지 싶습니다. 11월 1일부터는요. 예? 어, 10월 30일날 월요일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좁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1일부터는 새 사무실에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하고 하면 또한 이틀은 유튜브로 인사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나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흑마이가 어, 옆에 옆에 사무실이니까 주소 똑같이 수영로 151 찍으시면 초롱부동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넓은 곳에서 또 쾌적하게 상담으로 또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규제는 이렇게 정책이 움직이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어, 언제나 또소랑부동산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단체 뭐 이런 톡방에 날라도 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너무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어, 늘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